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파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이병옥이 생각하는 풀스윙의 개념을 쫙 돌리는 게 아니라 터쳐! 이게 풀스윙이다. 그리고 어깨 90도 미만 들어가는 게 스몰스윙, 90도 들어가는 게 미들스윙, 90도 이상 들어가는 게 빅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념적인 정의에 불과합니다. 치는데 있어서는 이런 각진 플레이는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몰 스윙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다음 시간 미들 스윙, 그 다음 시간 빅 스윙에 갈때 굉장히 다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이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골프를 편하게 만드는 요소인지 정말 스몰, 미들, 빅까지 잘 올려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스몰 스윙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병옥은 저 처가 풀 스윙이죠. 스몰 스윙도 스몰 풀 스윙, 미들 스윙도 미들 풀 스윙, 빅 스윙도 미들 이렇게 말씀도 드렸어요. 그럼 이제 풀 스윙을 만들어 놓고 어깨가 이만큼 들어가죠. 그런데 스윙 동작 자체가 큽니까? 안 큽니까? 안 크죠? 그러면 여기에서 셋업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 이거는 좁다라는 느낌 정도. 그러니까 양 발이 어깨 안쪽에 들어와 있는 정도의 너비면 되고요. 그리고 공은 뭐늘 센터에다 두잖아요. 옥스윙은. 공은 드라이벌 치대 가운데다 두니까 굉장히 좁게 섰다는 느낌 정도로 해서 공을 가운데다 두고 그리고 공에 가까이 서는 정도도 이렇게 가까이 섭니다. 그리고 가까이 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평소에 셋업 보다는 일어서는 형태가 돼요안 그러면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이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길이는 뭐 클럽 길이가 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약간 클럽의 라이각이 이렇게 서는 형태가 돼요. 가까이 었을때 그래서 여기서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큰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몰 스윙을 어떤 경우에 쓰느냐. 정말 모든 멘탈이 붕괴 됐을 때 모든 상황이 트러블샷이라고 생각될 때 그리고 딱 봤는데 페어웨이 완전 좁고 보통 페어웨이 좁으면 코스도 좀 짧잖아요 그 홀은. 그런 상황일 때 스몰 스윙은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를 그러니까 나의 운신의 폭을 쭉 축소시켜서 할수 있는 것만 만드는 거죠. 자 굉장히 서 있죠. 그리고 좁혔죠 자봅니다 여기에서 젖혀 때려죠 저는 젖혀 때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보낼 만큼만 보내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 있기 때문에 위로 올려 때릴 수 있는 각이 작아요 그래서 낮은 공이지만 굉장히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막어 이거 어떡하지 아페어윈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발 좁아지죠 그럼 정면에서 보이죠 발 좁은 거. 좁아지죠. 그 다음에 옆변에서 보이죠. 완전히 가까이 선거. 그리고 옆에 살짝 보고 큰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좁은 공간에서. 저쳐, 때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진짜 여기서 막 엉엉엉 하면서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이제 그런 스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쳐, 때려. 그 다음에 이제 저쳐 골반 해볼게요. 저쳐 골반. 저쳐 때리는 팍 때리는 거고 저쳐 골반이죠. 골반. 자 저쳐. 골반이 돌았어요. 자, 골반. 이러한 패턴의 스윙이 돼요. 그러니까 막 볼이 요란하지 않아요. 높은 공 치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요란하지 않아요. 그래도 입에 한3십까지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에 저쳐 어깨 좁은 좁게 순도 했죠. 좁게. 저쳐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섰어. 저쳐 어깨 쭉 어깨로 밀었어요. 했더니. 뭐, 거리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젖혀, 서, 동작이 있겠죠? 다시. 그러면, 이렇게 보고, 젖혀, 서, 이렇게 해서, 우셔 하고 올렸어요. 어때요? 공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전하게 이렇게 몰려서 나가죠? 그리고 동작도 템포도 빨라요. 팍팍, 팍팍, 젖혀, 때려, 젖혀, 골반, 젖혀, 어깨, 젖혀, 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성격이 너무 느긋해서 템포가 너무 늦다. 그런 분들은 그냥 좁게 쓰면 돼요. 그러면 빡빡 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너무 빠르다. 그러면 제가 빅스윙에서 설명드릴 넓게 쓰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걸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상태에서 자, 보세요. 슬로우. 그대로, 저, 저, 때려, 아니면 골반, 어깨, 걸 쓰는 거죠. 저, 저, 때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저, 저, 때려, 저, 골반, 저, 뭐 저, 어깨, 저, 저, 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 이 스윙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명확히 하셨죠? 다시 갑니다. 서서, 발 좁히고, 젖혀, 때려. 끊어 칠 수밖에 없죠. 공간이 없으니까. 젖혀, 때려. 자, 다시. 그래도 제가 평소에 빅스윙으로 치는 것보다 한 30m에서 20m는 차이 나는데, 자, 다시. 젖혀. 이 스윙을 진짜 잘해야 돼요. 좁은 공간에서. 왜? 나중에 페어웨이 우드 칠때 이거 못하면 진짜 못 쳐요. 페어웨이 우드 여러분들 막, 탑볼라고 뒤땅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 시즌1에서. 무조건 가까이서서 한번 쳐보시라고 그랬죠? 말도 안 되게? 근데 얼마 절마졌어그렇죠 왜? 잔동작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 좋죠? 때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음,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좋죠? 때려. 이게 스몰 스윙입니다. 그래서 거리 컨트롤 할때도뭐 골반으로, 혹시 한 150만 쳐볼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골반 컨트롤 허리 컨트롤 다 알려드렸죠. 이 상태에서 저쪽 골반 이런 식으로 축 돌리면 천천히 컨트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뭐서 해가지고 완전 좁게 가까이 저처셔 해가지고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똑같이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너무 심리적 압박이 세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막큰걸뭘못할것 같다 그럴 땐 최대한 내 몸을 좁히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공을 겨드랑이 바짝 붙인 상태에서 저파팍 때릴 수 있는 이 스윙의 크기로 플레이를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그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레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요이 영상 안에 답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내 스윙 좀 봐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pgale.gmail.com으로 영상 보내주세요. 제가 분석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영상이 오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께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레슨 미들 스윙이 등장할 텐데 맥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니까 연결해서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욱이었습니다. 옹맙습니다